충장장극 끝. 주름이 가자. 주름이 가자. 주름. 출근했습니다. 충분... <놀람> 외로 운동하러 가서 친구는 <놀람> <운동을 놀람> 운동하러 갔고요. 저는 커피를 좀 내려 마셔보려고요. 며칠 안 사이에 친구 집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왜? 왜 그래 너네? 왜 너네 또왜 그래? 아 진짜 아니가 너 너네 왜 그래? 입꼬가 밀려가지고 3주만에 거래처에서 보내주신 데님이에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고객님들한테도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에요. 청바지는 주머니. 바지에 주머니 뜯어진 애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런 거잘 봐줘야 돼요. 거슬리는 실밥들 좀 정리해가지고 느낌 나지않나 옛날을 막 요새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야 ASMR 급발진 ASMR 있던데 무조건 다 두들기는 사람이야 응. 마트에 가가지고 장보다 가막 진열돼있는거 막저르르르르르 <웃음> <웃음> 하는 소리 들고 너무 맥락 없이 두들겨어 전혀 ASMR이 아니야 꼭여서 뭐야 뭐 어디까지 두들긴다 호프도 저거 호프 짝대기로 해줘 나 봐봐, 다 이렇게만 이래. 신기하다. 주중에막한근지가 음, 아닌가? 음. 아, 데뷔 장짠 데뷔 장 맛있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저기는 삼남매였네 응, 응. 오늘은 친구들이랑 수룡이 생일 파티하기로 한날이오요 쿠팡에서 <놀람> 강아지 생일 케이크도 하나 사봤고요. 배송도 나가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 짐 가방 하나 썼고요. 휴리러. 소영이가 벌써 다섯 살입니다. 다섯 살, 5살. 저는 서른한 살이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다섯 살이에요. 이슬은 오세광지, 할발할발 소름. 일단 택배부터 써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 제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고 동창한테 택배 보내는 김에 편지도 같이 써서 보내려고요. 생로 주문한 수루미 생일파티 데코레이션이고요. 와와 다시 싸가지고 친구 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맞다! 맞어! 보석나무로못채가고 사진 찍을 줄 아노. 너무. 귀여워 사진 찍을 줄 아노 아니, 어. 어. 축하해. <웃음> 아니야 b 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 a y baby, b y b a y baby, baby, b a b 시작! 이슬아 <목소리> 함바그다 함바그 이거 우와 고기 케이크였네 누구? 아 1등? 보이플레잇이라는게 <목소리> 그냥 푸듀다! 푸듀인데 <핸드폰으로 목소리> 이름 바꾸고 포맷을 좀 이상하게 했어 행성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 플랫이 어. 응. 원래는 뭐 공민 어. 프로듀서님? <목소리> 음. 스타 크리에이터님들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목소리> 그런다 뭔가... 진짜 너무 잔인한 거야? 세노로에서 주문한 맨투맨이 도착했습니다. 자수 들어간 게 귀여워가지고 사봤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좀더 고급진 느낌? 정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수 맨투맨 좋아해요. 제가 또 수친놈이잖아요. 이게 너무 귀여웠던 거지. 아니가 계속. 부 아. 아. 그걸로 숨을 가다 조금 쳤더니 이수름 이수름 누가 여기 올라가래? 그래? 메로! 메로! 수름 수잘 있었어요? 메로도 잘 있었지? 수은수은 메로 메로 아야 메로 올라와. 올라와, 메로. <웃음> 이 수준. 술을... 이 수준. 이 수준. 이 수준. 이 수준. 이 수준. 이 수준. 이수 We'll b h 오늘밥안 그래, 먹을 거야? 밥안 먹을 거야? 밥안 먹을 거예요? 자라 청바지에 친구 패딩 빌려 입었고 그리고 안에는 그냥 흰 반팔티에 더푼 브라 입었고요. 지갑은 유스팅 데님 버전 체인지갑이에요. 청청 이 포인트 우이잘 있어요 이슬은잘 있어 잘 있어요 외로잘 있어요 외로 더블유 컨셉에서 구입한 폴딩 체어가 도착했어요. 조립도 필요 없고 그냥 뜯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되네요. 제가 파는 중입니다. 짠! <웃음> 귀여워. 더블 컨셉에서 주문한 룸 슬리퍼가 도착했는데요. 너무 귀엽죠? 짜란! 짜란! 짜란! 아템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원래 집에서 신던 쓰레빠인데 한 1년 정도 신었거든요.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래서 구입한 게요거요룸 슬리퍼예요. 음 쓰레빠가 좀 넓어가지고 신었을 때 살짝 불편해요. 그래도 너무 예뻐가지고 색도 고 이 재질도 보들보들해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영상 찍다가 밥을 살짝 태웠습니다 오늘 점심은 살짝 탄 솥밥에 살짝 탄 주꾸미 볶음입니다. 아직는 하겠지. 그랬으 좋겠다. 나이키 바이커 쇼츠 뜯어 볼게요. 한두 뼘, 두뼘반 정도 되는 길이의 바이커 쇼츠고요. 더블 컨셉에서 구입했고 65 사이즈예요. 입어봤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룰루레모만큼 쫀쫀하지가 않아요. 조금 쫀쫀한 속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외로 끌려가는 것 같잖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 소밥 만들고 남은 거랑 스팸, 아 리챔, 리챔 햄이랑 계란후라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다들 늦으면 갔다? 우리 동생이는 뭐 특별한 기 형사에 대 음식이니? 애가 마중치 지났으니까 좀 자르실 뿐이고. 제어 불가한 정의감에 임플란트 해준 여자는 까맣긴 없을겨.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나오는 세 번째 희생자가 아파트 분양 회전. 짠! 끼리한테 받은 선물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하여 선물을 받고, 선물 이고지고 내려왔거든요. 포장이 너무 예뻐서, 아, 뭐, 어떡했어요. 아, 프렌치 감성이 그득한 접시를 선물해줬어요, 끼리가. 프렌치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 저끼리 보고 따라 산삼각인데 몰랐는데 제가 작은 사이즈를 샀더라고요. 엇끼리가 큰 걸로 이게 더 찍기 편할 거라고 이것도 같이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언박싱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쇼핑을 좀 했거든요. 확실히 쇼핑하니까 택배가 데일리로 도착하고 있어요. 이거는 퓨마에서 구입한 스니커즈입니다. 라디다스랑 나이키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퓨마 스니커즈에 치였습니다.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저희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 사이에 그때 퓨마가 한창 핫했거든요. 좀 시들었다가 저희 20살, 21살 이때 이효리 신발 해가지고 퓨마 신발이 핫해가지고 대란이 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주기에 맞춰서 퓨마 신발을 사서 신었었는데 이게 다시 눈에 들어올 줄 예뻐 보일 줄 몰랐어요. 퓨마가 완전 유행하진 않아가지고 구하기도 쉽고 할인도 해가지고 싸게 샀어요. 기분 좋게 득템했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이고요. 약간 풋살 화좀 샤프하게 빠졌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게 진짜 다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짠. 찐청이랑 입으면 쨍한이 대비돼가지고 예쁘겠더라고요. 제가 또 데님 러버잖아요. 데님이랑 매치해가지고 신을 생각으로 사왔습니다. 미창 요렇게 생겨 먹었고요. 짠 하는 중이에요. 물 조절을 잘못해서 주고 망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주기된 속밥 그리고 일상적 미식에서 보내주신 갈비탕이고요. 그리고 김치. 프렌치 감성 가득한 접시에 김치를 양껏 담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밀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간만에 집에서 밥을 다 해먹네요. 생각보다 갈비살이 되게 싫어더라고요밥 친구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참우식이 애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곳은 미네 장의 장례식장. 아주하기엔 참담한 상태의 니네 장. 한국에서 도망자 신세이던 자신의 가위비탕 종류맛이야. 참우식이 나 참우식이한테 아무 감조 없어. 나 그럼 진짜 2천만 배서로 준 거야. 불어하는 거라고 인마. 이건 이거. 전화하지 마. 알았어? 종류맛. 안 그래도 미팅하기 전에 확인해봤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기업과 증거였지만 이심적인 부분 한가지 근데 아직도. 그리고 다음날 필리핀의 한 성당으로 경호차량들이 들어서. 제 인스타 팔로워가 1.3만 명이 되었습니다. 와우 대박. 지금 세 분이 저를 언팔하면 전 다시 1.2만으로 강등됩니다. 어떻게? 절대 지켜. 하이염.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오랜만에 멀끔하게 씻었습니다. 양치질 하고 올게요. 일에서 보내주실 마스크팩인데, 이거 붙여볼게요. 오늘의 언박싱. 이거는 도착한 지좀 됐는데 이제서야 뜯어봅니다. 쓰기엔 조금 작고, 진짜 그냥 볼. 볼 용도로 쓰기 좋은 사이즈. 이거는 제 손만한 사이즈의 접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접시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접시예요. 이렇게 3 개가 한 세트더라고요. 구성이 괜찮아서 구입해봤고, 저는 카바라이프에서. 구입했어요. 되게 유니크한 아이템들 많아서 구경하기 좋은 사이트예요. 마감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일정하지 않은 게 포인트입니다. 방금 한 속밥인데 너무 더럽게 담았네요. 그리고 김치, 다 태워 먹은 떡갈비. 오늘 아침은 이렇게 푸시게 차려봤고요. 요새 또 챙겨보는 예능이 생겼거든요. 보이즈 플래닛이라고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또 시작을 했다는 소식에 요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국민 프로듀서 출신이었는데 스타 크리에이터인가? 아무튼 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새 직책이 하나 또 생겼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오늘 간식, 사과, 케일, 바나나, 간 주스랑 갈고 남은 쪼가리들, 오늘 간식입니다. 담당자 선생님이 유튜브 피드 좀갖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피드를 살짝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인기 영상이랑 일상이랑 여행 재생 목록을 메인에 걸어가지고 제 채널 처음 놀러오시는 분들 보기 편하시게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홈트 한다고 홈트 영상을 막 이것저것 보다가 괜찮으면은 재생 목록에 저장해두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 여행 브이로그 재생 목록에다가 모르고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여행 재생 목록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진이님 나와가지고 운동시켜서 뼈 맞고 같이 운동했다 하는 애들이가 있었어요. <웃음> 제가 운동시켜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여행 영상이 별로 없네요. 제가 1년에 그래도 두 번은 해외를 가자 주의인데 진짜 없다. 오늘 저녁은 솥밥하고 남은 꿀꿀이 중에다가 비엔나 소세지 한바가지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고요. 김치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음,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I'm s o s so, so, so Can I call you if I, if I think of anything? Anytime. I didn't want to speak for them. I didn't want t speak f o them. a n e t e m i w a t for 컬러가 다시 1.2만 됐어. 오늘의 커피는 돌체라떼입니다. 사장님이 아이돌 노래 틀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감성적인 노래 틀어놓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위켄드 노래를 세팅했습니다. 네. 네. 브레몬스터에서 보내주시는 클렌저 주스입니다. 그리고 음, 추가할까? 껍데기가 음, 있어 뭐 하시려나? 기가기 나는 그냥 사가면 되는 게 아, 선생님은 뭐기 <웃음> <웃음> 아이고 미소. 아픈데 많이 먹어 9월달에 가자 9월달에 9월달에 가자 월에 가자 9월에 가자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잘해으면 그래야 안되는데 맛있어도 다시 파는 거래 단종됐다고 시행을 하려고 수행을 하든지 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 이것도 아니고 대중이 대중이처럼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그는 날 갑자기 뭐 어? 나무 시켜주려어떤는데 어이... 아, 그렇진 않으까 내년 5월까지 차이 있는데 뭐하고자 <웃음> <웃음> 독도도 가야 되고 독도 독도놀이타 또 이거 옷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독도는 <웃음> 내가 문운전해고갈수 있다 배를요? 아, 배를 말고 잘가 <웃음> 안녕히 가세요